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죄는 같은 죄가 아닙니다.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었고 누구의 죄를 우리가 사해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해석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죄사함, 죄용서는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의 빚이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안에 백데라리온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이것을 좀더 신학적으로 되짚어보면 한쪽은 칭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셨습니다 칭이죠 이칭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백대라리온 빚인 자를 용서합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이것을 성화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 하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도 참 내놓은 게 없고요. 잘해서 받아야 되는데 잘못했는데도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잘해서 받으면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잘못했는데도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받은 구원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을 통하여 받은 구원 그런데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이라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자격과 공로가 빠져버리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칭이는 근데이 칭이에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럼 이 대체 이 믿음은 뭐냐? 조건이 빠진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게 되어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 그러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나는 믿었고 왜저 사람은 안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 탕감받았다. 만달란트를 사함받았다그 앞에 쓰면 자격과 공로가 배제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은 구원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내주신 생명 있는 믿음이다 했을 때그 믿음 구원을 얻게 한 믿음 살려주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백대라 어려운 빚진 자 앞에 우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놔서 은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되짚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은혜는 지위요 영광이요 신분이요 이것이 주는 기회예요 은혜는 기회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기회예요. 성화는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성화라는 말은 그저 윤리와 도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있어서 성화는 반드시 그 안에서 은혜를 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기회를 선용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이 삶이 그저 생명을 떼어가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그저 살아가는 그런 그날의 그날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거슬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은혜의 생명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한다는 문제를 아 내가 이것은 음, 내가 아, 해도 되고 또안 해도 괜찮고 아니 또 할수 없고 하기 싫고 그런 문제로 늘 우리는 한쪽 마음의 구석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괜히 그 일을 끄집어 올리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감당이 안 되고 어찌 보면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 형제와 그 자매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내 구원을 거기다가 연결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느냐? 칭의를 입었느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은혜를 아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죠 어렵죠 이 부분이 우리는 속상하고 힘들죠.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를 안 해버린다. 안 하겠다. 예, 그렇다고 해서 친위가 없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용서 안 했다고 해서 지장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걸리냐면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걸리는가 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떤 문제가 걸리는지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비유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는 아마도 15절에 나타나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는 잘못된 성경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을 해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의 말하는 재능이라는 것은 어, 디나민이라고 어, 여기서 이제 디나마이트 능력,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는 말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힘이라는 말이에요 각각 그 능력대로라는 말이고 달란트라는 지금 이 본문에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을 은 재는 중량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단위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탤런트가 아니에요 달란트는 재능이나 은사나 아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어떤 특별한 그 기치 이런 우리 안에서의 그런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인의 무게에 속한 단위를 설명하는 주인의 재산인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해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 주인이 누구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던 이 달란트라는 것이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은 본문에선 그게 재산이라면 이게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대체 이 달란트를 각각 사람에게 주셨다는데 무엇을 주셨다는 것인가 주인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게 무언가? 성도란 누구죠? 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죠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가 뭔가 보시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하나님 말씀 함께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 믿음이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뭐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표준 세번역에 보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칭의를 얻는 믿음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믿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기에. 그러나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불량대로 믿음의 재능이 믿음의 재산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많이 의지하는가의 능력이에요. 누가 더 그리스도를 아는가? 누가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복음 속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 더 많이 의지되어 살아가는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만이어야만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계속 관여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받은 구원을 아는 은혜를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요 믿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붙잡아주세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이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믿음을 계속 견고하시고 일으켜 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루이스가 발견하고 얘기한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는 누구죠? 성도, 칭의를 받은 성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베푸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발버둥치는 나를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아서 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신앙한다 하면서도 대강하시죠 대충하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린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언제나 한쪽은 교회 다리에 걸쳐놓고 하나는 세상에다 딱 걸어놓고 필요에 따라 이쪽 발로 깨금박질을 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쪽에 갔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것이 갑자기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미꾸라지 같은 우리를 소금 묻은 손으로 꽉 붙잡는단 말이에요 아프죠? 따갑죠? 얼마나 발버둥치겠습니까? 그러나 발버둥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일으켜내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이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이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조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늘 땅에 묻어두는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어리석음을 살지 않도록 그건 죽은 믿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계속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연출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연출된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그를 사하여 줍니다라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내가 너에게 맡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를 감당할 수 있다면 두 달란트에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요 더 용서 못할 자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사람을 곁에 둔 것은 나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를 감당하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게 주신 것은 나를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재산을 맡겨주신 거라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 달란트를 그저 은사적인 것으로 해서 마치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그 고민거리가 되는 그 사람은 왜 있냐면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믿음이 어떤 자리로 가는지 조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슨, 뭘 받았다고요? 보배로운 믿음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보배로운 믿음 이것을 이 받는 이 베드로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거 받았다 우리도 그거 받았죠 우리가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칭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칭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알미라는 것,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 우리는 안다 그럴 때 그냥 예,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요 정확하게, 철저하게, 바르게, 올곧게 똑바르게 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알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면 어디로 간다? 은혜와 평강으로 간다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각각 맡겨졌던 이 달란트의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그 진령, 진실한 참 지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신기한이란 말은 네이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말은 생명을 향하고 경건을 향하여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을 할수 있는 그 말입니다 생명과 경건을 향하여 속한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미래 완료예요 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에, 알게 해주시나 알게 하냐면 아 생명과 경건으로 살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이미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한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매 지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확인시켜 주냐면 그렇구나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나는 경건에 속한 자이구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를 바르게 우리가 알게 되면 무엇이 이전이냐면 아 나는 이미 용서할 힘을 받은 자구나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주체자구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기 싫다는 거죠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너가 누구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로서 얻은 이 믿음은 너에게 생명과 경건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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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고 싶었던 창조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성도에게서의 왜 사했는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는 그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반드시 백대려온 빚진자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믿음은,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려내주시고, 살려내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살수 있도록 맡겨주신 그 기회를 주시면서 맡겼던 달란트예요 믿음이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우리가 받았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인 성화의 삶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덕에, 덕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탁월성입니다 내가 용서 안 해도 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안 여겨줘도 되고 그를 걷어주지 않아도 되고 괜찮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수했으니까그 사람이 나를 법정에 세웠으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떠한 것을 용서 안 해도 돼요.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덕은 인격적인 탁월성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내가 주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반하고 십자가에 그를 몰고 갔는데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신 주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덕이죠 그 덕에 지식을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그냥 아는 지식일까요?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이에요 보다 예수 그리스를 도 바르게 아는 지식이죠 저게 이 지식을 더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교제에 그리고 어, 서로의 삶에 나누는 것에 포커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를 도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을 사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를 도 알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의 덕 그리고 그 덕에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은 교만으로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오르면 오를수록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생생내지 말고, 들내지 말고, 그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된 자의 모습이죠. 이게 다 뭐냐면요. 이게 다 영적 장사예요. 우리가 은혜로 다시 산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용하는 기회를 선용하는 장사의 모습이에요 두 달란트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열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다 장사의 모습이에요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 사랑은 필로스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부모적 사랑이에요. 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더하라. 그저 교회 안에서 필요에 따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랑의 자리로 가지, 이 사랑의 자리로까지 이윤을 남기는 삶을 요구 받는 것이죠. 8절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었느냐 그렇다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를 알기에 게을러지면 에피그노시스 예수 그리스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지면 그러면 어떤 대로 갈수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대로 떨어지고 만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더 알아가야 되냐면 예수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이런 이런 열매들, 경건, 인내, 절제, 형제우애, 사랑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윤이 남겨진다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누구라? 맹인이라 맹인은 뭐예요? 네, 눈을 가지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망각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굿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용서라는 것은요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면 만달란트의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신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좀 어려우시면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영적 장사로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발란트라는 것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아! 나에게 이 형제, 나에게 이 사람을 곁에 두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심한 고된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구나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그를 정말로 섬길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이것은 영적 장사예요 그데이 영적 장사는 우리의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힘써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과 부여함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열매 맺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려우신 줄로 압니다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힘들고 때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질끈 눈 감아버리고 번져버리고 싶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할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자로서 지옥가냐 천국가냐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달란트의 비유처럼 이윤을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남겼는지. 내가 그 어려움을 던져준 것은 나는 너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그것을 맡긴 것이다.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이 이 영광스러움에 저와 여러분이 묶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까지는 않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만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자 힘써서 그 은혜가 주는 힘으로 백달에 는 빚진 자를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가도록 오늘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이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시면 안 되고 못 사는 것을 회개하시면서 안 되면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서 이윤을 남기는 영적 장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 교회를 몇 개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한 사람을 품고 교회를 감당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살았을 때 주께서 고맙다, 예야 따라 아들아,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뻤단다. 그 어려운 거 감당해줘서 나는 너 때문에 너무나 흐뭇하다. 고맙다. 나의 즐거움에 들어와다오.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이 영광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